아버님 전 상서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 다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하면 왜 그리 서두르시면서 전화를 끊으라 재촉하시는지 못난 아들 힘들게 번돈 조금이라도 아끼라는 속깊은 사랑의 정상을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외부 수업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 허름한 옷을 입고 오는 노무자의 모습이 보였고 선생이라는 자가 하는 말 공부 안하면 저렇게 돼좀 못마땅했지만 그 당시 교육이란 게그 정도 수준이었고 가끔 자격미달 교사도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는 노무자의 모습에 난 놀라고 말았다. 그와의 눈빛이 아주 짧은 순간에 마주쳤고 난 황급히 외면하고 말았다. 환한 미소로 나를 쳐다보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날 이후 난그 당시 내가 너무 미워 한참을 아버님을 쳐다보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가만히로 돈을 벌어다 주시던 아버님께서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상경을 하시던 과정에 어음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리시고 막노동을 하셨다. 남부러울 것도 없이 사셨던 아버님은 그 후로도 아주 힘든 생활을 하셨다. 어린 시절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꿈을 키울 수 없었던지라 내 자식에게는 모든 걸 최고로 해줬고 아무것도 몰라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던 나의 뼈저린 후회를 물려주기 싫어 나름 부모 노릇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반백이 넘은 지금 딸아이는 결혼을 하고 아들은 훌륭히 성장을 해곧 군복무를 마친다. 그리고 서운함과 허전함 이제 조금, 아주 조금 아버님의 흔적이 그리워집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지내셨을 시간들 처음엔 용돈마저 거부하시던 강골 부친이 거듭된 강류에못 내기시는 척 용돈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알았다 보내드린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큰아들에게 주셨단다 작은아들은 자라는 것 같으니 조금 힘든 큰아들에게 남기신 것이다 난 아직도 잘 모른다 아버님의 무거웠던 발걸음을 아버님의 따스했던 가슴을 창밖에 서서히 석양이 물들어간다 붉은 노을이 오늘따라 참으로 애틋하다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이 날것 같아 이것저것 일거리를 만든다. 조금씩 힘들어져가는 삶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조금은 버겁다. 아버님 그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 행복합니다. 한 번만, 딱한 번만 더 듣고 싶습니다. 아버님, 저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